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아케이드 스킨의 최종보스죠그 이름하여 끝판왕 베이가입니다 롤 스킨 테마 중에는 아케이드란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는 말 그대로 어린 시절 오락기를 좀 만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도트 감성의 게임을 컨셉으로 한 테마인데요 그중 유일하게 끝판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원래는 귀여웠던 베이가가 포스 넘치는 반전 모습으로 출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베이가 유저들에게 사랑받았죠 저도 베이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귀여움과 포스 넘치는 이펙트를 동시에 사로잡을 줄 알아야 참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가장 베이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1단계는 조명 제작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조명이 많이 들어가므로 조명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배경과 이펙트 제작입니다 아케이드 특유의 도트 이펙트와 이 세계에서 쳐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바닥에 워프 포탈 같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캐릭터 모델링이죠 하지만 캐릭터 모델링 뿐만 아니라 도색이나 후보정 같은 추가 작업도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1단계부터 시작해봅시다 먼저 기본 회로를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 LED를 부착할 차례입니다 LED는 바닥판에 동그랗게 둘러줄 건데요 이후에 이 부분에는 구름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균일한 간격으로 둘러주고 빛의 색이를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녹색 LED로 한 바퀴 더 둘러줍니다 나중에 빛의 색깔을 임의로 변경이 가능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다채로운 색이 있는 게 좋아서 녹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판도 흰색 LED를 한 바퀴 둘러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각진 도트를 구현하느라 칼 같은 각도로 잘랐는데 이게 저를 이토록 귀찮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이 모든 LED를 연결해주는 단계에서 드러나는데 아래는 뭐 괜찮아요 딱히 걸릴 게 없어서 그냥 전선으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벽면에 붙은 걸 납땜해야 하는데 땜납이 자꾸 중력을 받고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 저 바닥을 보세요 땜납 때문에 생긴 수많은 구멍들을요 그냥 처음부터 길이대로만 자르고 연결한 다음에 붙였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미련한 방법을 계속했는지 몰라요 이래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구나 싶네요 이제 바닥이 끝났으니 캐릭터에 들어가는 불빛도 넣어야겠죠? 바닥에는 라인형 LED를 썼던 것과 다르게 여기는 지평의 LED와 전구형 LED를 사용합니다 전구형은 지팡이와 오른손의 효과에 그리고 지평 LED는 양쪽 눈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오른손의 효과는 공중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아크릴 튜브에 전선을 집어넣고 그대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전선 연결을 다하면 아크릴 튜브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통째로 꽂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연결을 다하면 불이 제대로 들어온지 확인해봅니다 이대로 1단계 끝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빛이 많아서 맨눈으로 보기에는 힘드네요 그래도 문제없이 불이 전부 다 들어오니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다음 2단계 배경작업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주체할 수 없는 빛들을 어떻게든 제어를 해야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3D펜과 글루건입니다. 먼저 3D펜으로 워프 포탈이 되는 부분을 도넛 모양으로 둘러주고 이를 기준으로 아치형의 뼈대를 계속 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치들끼리 이어지면서 도넛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할 때쯤 3D펜이 고장났었는데 아... 이게 그의 유작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저 영상에 보이는 3D펜은 뭐냐고요? 당연히 새로 샀죠. 그래도 작품은 완성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다 두르고 나면 빛이 뼈대에 걸리면서 전에 안구에 강타를 박았던 빛에 비해 은은해지면서 보기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설치했던 LED는 일단 글루건으로 싹 덮어줍니다. 나중에 아래서 했던 것처럼 프레임을 덮기는 할 건데 우선 빛의 색이 흰색이니까 이 작업이 끝나고 빛의 색을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가벼운 도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눈이나 지팡이, 손 같은 부분도 같은 이유로 한번 덮어줄 것입니다. 여기는 도트 모양의 특정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루건이 식는 타이밍에 맞춰서 살살 모양을 다듬어가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으니 꼭 주의하세요. 다음은 도트 효과를 만들기 위해 3D 펜으로 이 도트들을 하나씩 만들어줄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정. 사각형 크기들을 일정한 크기로 여러 개 만들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요 이걸 이렇게 하나씩 떼서 한 개의 도트로 쓰는 단순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을 쓸 건데요 이건 왜 이렇게 안 뜨시는 걸까요? 저 매트 3D펜용 매트라고 얹어주는 거 추가로 샀는데 제가 작업한 걸 놔주지 않네요 여튼 이런 도트들은 여러 개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큰 크기도 만들어주시면서 크기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모였는데 테두리가 지저분하죠? 이럴 땐 인두기를 이용해서 테두리 부분만 녹여내 원래 필요했던 모양이 정사각형에 맞춰서 다듬어줍니다 다 다듬은 도트들은 3D펜으로 하나씩 연결해 마치 도트들이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까 만들었던 도넛 뼈대에 하나씩 붙여주면 바닥 조명의 준비는 끝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 간격이나 높이는 잘 봐가면서 알맞은 위치에 배치해주세요. 바닥은 제가 흘린 납뜸 때문에 곰보가 나서 보기 흉하니 검은색 클레이로 잘 밀어주면서 바닥을 메꿔줍니다. 벽도 마찬가지로 빛이 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검은색 클레이로 덮어주고요. 베이가가 서 있을 부분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난 곳 없이 평평하게 잘 둘러주세요. 이제 회로가 안 보이게 내부에 잘 숨겨놔야죠. 바닥판 뒤편에 잘 배선해 놓은 회로를 3D펜으로 잘 둘러주면서 내부 회로를 보호해 줄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겉면은 클레이로 다 덮어주면서 바닥 옆면까지 전부 덮어 원래 바닥의 색깔이 안 보이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효과를 위한 준비 단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의 규모가 큰 만큼 준비 과정도 꽤나 오래 걸렸네요 오늘의 특별 재료 아크릴 링크입니다 저는 주로 도색용 제품을 타미아 샵에서 구매를 하지만 타미아 샵을 아무리 뒤져봐도 형광색 느낌이 나는 페인트는 없더군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서 아크릴 링크도 충분히 에어브러쉬용 도색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자주 가는 화방에서 형광녹색으로 특별히 공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병한 병이 무려 6천원 밥한 끼는 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형광색 같은 특별한 색으로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프라모델 샵에서 판매하는 페인트를 쓰시는 게 지갑에 이로울 것입니다 이제 포탈에서 나오는 연기를 할 차례입니다 연기 같은 경우는 탈지면을 찢는 것을 잘 뭉쳐서 포탈이 될 부분에 잘 붙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까 붙였던 도토 효과들 있죠 밑부분들이 잘 가려지도록 붙여야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도트 이펙트 색깔과 동일하도록 도색만 해주면 워프 포탈은 간단하게 끝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아랫 부분은 바닥 색에 맞게 검게 빠지는 식으로 아주 센스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잊어먹은 게 있지 않았나요? 이거 말고 하나 더 효과가 있었잖아요. 다들 아까 벽에 LED 설치해놓은 거 기억하시죠? 이제 여기에 도트로 된 장식을 얹을 건데 3D 펜을 사용해 벽 모양에 맞는 알맞은 프레임을 제작합니다. 제가 벽을 칼 같은 직각으로 다듬어놔서 프레임을 만드는 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조각을 만들어놓고 하나씩 이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하지만 끄트머리는 아직 이어주지 마세요. 인두기로 먼저. 다듬어주면서 섬세한 모양을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도트 특유의 격자 무늬를 내는 게이 작업의 포인트입니다. 이 작업까지 다 진행되면 3D펜으로 끄트머리를 이어주고 사이에 붕뜬 부분들은 글루건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단단히 고정해놔야 나중에 부서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루건으로 채운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2차적으로 바닥을 클레이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벽면과 바닥을 한번 도색해주면 끝입니다. 3D펜으로 만든 작업물은 붓도색으로 잘안 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어브러쉬로 꼭 도색해주고 검은색 클레이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져 검은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굳이 이런 이렇게 한번더 도색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까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도트를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보니까 오러실 게임이 좀 땡기네요 하지만 무대의 주인공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 게임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모델링 단계입니다. 모델링의 시작은 항상 근육 채우기인데 이 조그마한 베이가한테 근육이란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속만 채우는 정도로 클레이를 덮어 간단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눈 부분은 빛이 나야 하기 때문에 안구가 될 부분은 글루건을 사용해 속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제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베이가는 검은 머리에 눈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 눈이 있는 자리만 피해 검은색 클레이로 얼굴을 덮어줍니다. 하반신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신발이 될 부분과 바지를 씌워주고 약 무릎 밑까지 올 정도의 부채를 감아 끝냅니다. 하반신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어차 이 신발 빼고는 전부 상의에 가려지기 때문이죠 상의는 전면부의 앞치마처럼 한번 덮어주고 바로 이어서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한 바퀴 둘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가운의 테두리 부분은 금색 선으로 강조해줍니다 중간중간에 도트 모양 장식도 있으니까 여기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가운의 상단부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한번 두르고 선으로 강조해주기 하지만 아랫부분과 붙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어깨 장식과 목걸이만 붙이면 상의는 끝입니다 다음은 망토를 둘러줄 차례입니다 망토는 얇게 편 클레이를 목에 감아주고 양쪽으로 금색 선을 붙여줍니다 망토의 끝은 도트가 깨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은 털을 하나씩 붙여서 털 목도리를 만들어줍니다 저번에 털난 짐승 하나 만들었는데 목도리 하나 정도면 식은 죽 먹기죠 이제 베이가의 상징이라 고할수 있는 모자를 할 차례입니다 모자가 들어가는 자리에 먼저 클레이를 채우고 마법사를 연상시키는 고깔모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와 맞닿는 부분은 선과 장식으로 둘러주고 머리 주변으로 왕관 혹은 투구를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자 끝에도 장 추가하면 베이가의 몸체는 완성입니다 지팡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빛이 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야와드 같은 장식을 붙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이맨이라는 게임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레이맨처럼 둥둥 떠다니는 손도 지팡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눈과 오른손의 큐브는 3D펜으로 만들건데요 아까 배경에 백면을 했던 것처럼 조각조각 만들어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합부분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럽도록 인두기로 동시에 다듬어주면서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접합부에서 구멍같은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큐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합니다 베이가의 오른손은 매우 독특하게도 옛날에 있었던 닌텐도 파워 글러브를 모티브로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컨트롤러 같은 느낌으로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바닥만 보이지만 손등에는 여러 개의 버튼들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버튼들을 붙여줍니다. 이제 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눈이나 큐브, 지팡이 같은 부분은 아직 하얀색이고 머리 장식 같은 부분도 생노란색이라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 금색 에나멜 페인트로 금색 장식을 도색하고 아까 효과를 칠했을 때 썼던 아크릴링크로 도색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큐브는 가장자리를 제외한 내부가 블랙홀같이 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는 빛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부분이 되는 곳은 클레이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브만 있으면 약간 심심하기도 하니 탈지면을 윗부분에 약간 붙여서 큐브가 마법처럼 불타는 느낌을 주도록 표현하고 마무리로 큐브색과 동일하게 도색만 해주면 아케이드의 지배자 끝파랑베이가 완성입니다. 드 끝파랑 베이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보기엔 그는 작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고약한 데다가 마음도 살인적으로 강한 녀석이니 자꾸 귀엽다 귀엽다 하시면 큰일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키 작다고 놀리면 화내실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론풍의 오락실 게임을 특히 좋아했었는데 덕분에 만들면서 추억의 게임이 떠올라서 오락실 게임을 몇개 찾아서 하게 됐네요 그 중에서 스노우프라더스라는 고전 게임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어릴 땐 이걸 원코인으로 깼었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믿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오락실에서 어떤 걸 해보셨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오락실 게임도 여가시간에 종종 해보고 싶네요.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순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면 베이가로 인한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